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 코치입니다. 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 어, 많이 배우진 않았죠, 그죠? 아주 간단한 거 배웠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 약속드렸던 것처럼, 매, 매번 강의는 복습 시간과 또 진도를 진행, 아, 나가는 시간으로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아, 여러분들이 이 부분 꼭그 숙제해 주시고, 복습 잘해 주십시오. 아, 그래서 제가 녹음기기 사용하라는 어떤 그런 말씀도 드렸죠, 그죠? 너음 기기를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준비해 주시고, 자, 오늘부터는 여러분들이 그 노트를 준비하신 걸로 알고, 제가 오른편에 적는 내용인지, 혹은 왼편에 적는 내용인지 분명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꼭장 코치가 하라는 대로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복습을 잠깐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죠?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뭐 단어, 단어가 뭐다? 품사가 뭐다? 자 기본사, 품사가 뭐다? 하고 이렇게. 배웠죠. 그죠? 결국은 품사를 어떻게 구분하느냐라는 내용들을 배우게 됐는데, 자, 단어가 뭔지 여러분 아시죠? 그죠? 거기 구체적으로 적지도 않았어요. 그죠? 자, 품사는 각각의 단어가 가지는 성질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이 명칭을 나타내면 명사고, 어, 명사를 꾸며주는 기능을 하는 형용사고, 그죠? 자, 도, 부사는 뭐 동사를 꾸며주는 기능을 한다. 동사는 다자로끝낸다이 뭐 정도를 배웠습니다. 그죠?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죠? 자, 여러분. 자, 명사의 의미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자, 답변해 보십시오. 아, 여러분, 아, 영어 공부하실 때는 꼭 소리를 내셔서 답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죠? 자, 컴퓨터 앞에 앉아서, 아 누가 듣겠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냥 속으로 답변하는 것은 결코, 여러분들에게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꼭그 1대1 강의를 하고 계신다는 어떤 그런 마음 자세로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소리를 내주십시오. 자, 명사의 의미에는 어떤 게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뭐, 뭐, 미어, 뭐, 뭐, 것, 뭐, 뭐, 기, 뭐, 뭐, 라고, 뭐, 뭐, 타고. 이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럼 형용사의 의미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네. 뭐, 뭐, 니엇, 뭐, 뭐, 의, 뭐, 뭐, 리얼이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죠. 그죠? 자, 동사의 의미는 뭐가 있죠? 네. 무조건 뭐, 뭐, 다. 뭐, 뭐, 다로 끝나면 다 동사죠. 그죠? 자, 부사의 의미에는 뭐가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자, 부사 의미는 그 외, 자, 그외 나머지 전부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응용하는 차원에서 제가 단어들을 아, 몇 가지 얘기를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이 자, 무, 저, 어떤 품사인지 한번 어, 생각을, 아, 답변을 한번 해 봅시다. 자, 가는. 자, 품사는 뭐죠? 자, 니연으로 끝났죠? 네, 행용사입니다. 그죠? 자, 빠르게. 자, 개자로 끝났습니다. 빠르다에서 빠르게로 끝났는데, 품사가 뭐죠? 명사 아니죠, 그죠? 형사 아니죠? 동사 아니죠? 예, 맞습니다. 부사죠, 그죠? 부사 맞습니다. 개자로 끝났으니까. 자, 그럼, 가, 기. 가, 기가 뭐죠? 자, 겉, 기, 라고 다고는 명사로겠죠, 그죠? 가, 기는 명사입니다, 그죠? 자, 행복한. 한, 니은으로 끝났죠? 형사입니다, 그죠? 행복하다. 자, 다자로 끝났죠? 자, 동사입니다. 그죠? 자, 봅시다. 먹다로 해보겠습니다. 먹을 수 있도록. 자, 자 먹을 수 있도록, 도록으로 끝났습니다. 그죠? 뭐죠? 자, 명사 아니죠? 형사 아니죠? 동사 아니죠? 자, 부사 맞습니다. 그죠? 조용히. 자, 희자로 끝났습니다. 뭐죠? 부사입니다. 그죠? 아, 자, 다시. 대구에. 자 대구는 분명히 명사죠, 그죠? 대구에 하면 이제 그 우리 영어로 만들면 뭐투 대구가 될 수도 있고 인 대구가 될 수도 있는데 자 '에' 자로 끝나면 과연 부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이거 부사입니다, 그죠? 명사 아니고 형용사 아니고 '다' 자로 끝나지 않으니까 그외 나머지 전부는 부사입니다, 그죠? 자또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작년에 자 작년에라고 말했습니다. 뭡니까? 부사죠. 시간을 나타내는 것은 제가 부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죠? 자, 내년에 시간을 나타내니까 부사입니다. 자, 9시에 시간을 나타내니까 부사입니다. 오늘 밤에 시간을 나타내니까 부사입니다. 맞죠? 자, 여러분들, 이게 우리가 명사 의미와 형용사 의미, 동사 의미, 부사 의미에 대해서 배웠는데, 사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영어를 공부하는 기간 동안 내에서는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기본기 다지기에서 기본기란 말은 여러분들이 오랜 시간이 지나더라도 절대 그것이 잊어지지 않도록 만들어 둔 것이 기본기 다지기가 됐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일례로 말해서 우리가 초등학교 2학년 때나 3학년 때그뭐 요즘은 조금 더 빨리 배울지도 모르지만 구구단을 외우지 않습니까 그죠? 학교를 졸업한 지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뭐 지, 물론 지금도 학교 다니신 분들이 많겠지만, 자, 구구단을 잊어버리지 않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 기본기가 되, 되, 다져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기본기를 바탕으로 해서 더셈나누셈곱셈뺄셈 어, 등을 하면서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걸, 그 숫자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본기라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배워서 10년, 20년, 아니, 평생 동안 영어를 배우는 데 있어서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앉는 않는 것을 기본기 다지기라고 합니다. 기본기 다지기에 대해서 우리가 바른 시각을 가지는 것은 영어를 배우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것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자, 오늘 복습 시간 어쩔 수 없이 이 정도에서 끝내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 다음 시간, 이번 시간에 배우고 나면 다음 시간에는 복습 내용들이 점점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녹음기기를 이용하시면 훨씬 더 쉽게 암기도 할수 있고 대신 녹음기기를 이용하라고 해서 복습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노트를 보면서 복습을 하지 않고 무작정 녹음만 해서 들으면요 여러분들이 그 들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녹음을 하기 전에 꼭한번 내지 두번한두번 정도는 눈으로라든 혹은 입술로 소리를 냈으든 꼭 복습을 하시고 난 다음에 녹음을 하시고 그 녹음한 내용은 여러분의 출퇴근 시간이나 산책을 하시면서나 한가한 시간에 점심시간이나 한가한 시간에 귀에 꽂고 계속 들으면서 답변해 보고 어 답변하는 연습도 해 보고 그렇게 해 보는 것이 너무 그, 굉장히 쉽게 복습할 수 있고 그걸 여러분의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유일한 방법입니다 내용이 많아지면 여러분들이 절대로 그 내용들을. 노트를 보고 암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차, 뭐한 페이지, 두 페이지, 세 페이지 정도는 우리가 조금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암기를 할수 있어요. 그죠? 근데 이 강의가 쭉 진행되면서 내용이 10페이지 아니면 20페이지 정도로 강의가 늘어났을 때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그걸 암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그죠? 그까 그러니까 녹음기기를 이용하면 그 시간들이 굉장히 축약이 되고 그것도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많은 내용들을 다루면서 그것도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듣기 때문에 암기를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꼭 녹음 기기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럼 오늘 두째 강의, 두째 강의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사품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 대제목이 뭐였습니까? 기본 사품사의 이해라고 여러분 노트에 적혀 있을 것입니다. 자, 첫 번째 1번이 뭐였습니까? 단어라고 적혀 있고, 2번은 품사라고 적혀 있죠. 그죠? 자 3번은 기본 사품사 이렇게 적혀있어 명사 명사, 동사 부사라고 적혀있고 그리고 3번 밑에 보면 별표라는 첫째 그죠? 기본 사품사의 의미라고 해서 이렇게 설명해놨습니다. 그다음은 4번이죠, 그죠? 자, 4번입니다. 4번은 제목이 자 기본 사 품사 류라고 정했습니다. 기본 사품사 류 자 우리가 기본 사품사는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네, 명사, 형용사, 동사, 부사 이네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사실 영어, 영어 아니야 우리 말로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 언어에는 품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기본 사품사에 해서 명사, 형용사, 동사, 부사라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명사에서 뭐 동명사나 대명사, 그렇죠? 뭐 투부동사 명사용법, 뭐 하여튼 이렇게 명사류가 이렇게 파생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영어에서 품사는 사실은 따지고 보면 20개 이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그 기본 사품사에서 파생되어서 나온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부사에서요, 전치사가 파생되나옵니다. 전치사는 원래 부사에 속해요. 그 접속사 따위가 전치사에서 파생되나와요. 그죠? 또, 의문사 있잖아요. 그죠? 의문사가 명사에서 파생되나오기도 하고 부사에서 파생되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형용사, 형용사에서 현재 분사, 혹은 과거 분사, 뭐뭐 분사 구분 가공 말뭐 이런 것들이 계속 파생돼서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이 뭐이 얘기 들어니까 이제 어렵게 느껴지시죠, 그죠? 그런데 천천히 나갑니다. 천천 히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결국은 이것들을 여러분 전부 여러분들 것들로 소유하게 될 것이며 서두르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시고 어, 장코치를 믿어 보시고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신에 복습 철저히 해주십시오. 복습이 이 프로그램의 그 성, 성패의 어떤 중요한 키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기본 사품사의 류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품사류. 아까 제가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을 때, 기본 사품사의 의미에서, 자, 명사류의 의미라고 이렇게 적어놨는데, 제가 사실 잘못 적었어요. 원래 류 자는 뺏어야 되는데, 그때 명사류라고 했던 이유가 뭔가 하면, 자, 자, 명사류의, 어, 미라, 아 예, 죄송합니다. <웃음> 자, 명, 명사류라고 하겠습니다. 명사류에는 어떤 게 있냐? 자, 품사가 나옵니다. 그죠? 명사류에는, 자, 지난 시간에 한번 얘기했는데, 명사류에는 명사, 대명사, 동명사, 명사구, 명사절, 투부정사, 명사대경법이 여섯 가지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렇게 답변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10년 후, 20년 후까지 명사뒤에는 그죠? 명사구 명사절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시죠? 그렇죠? 자, 우리가 이제 배운 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우리 뭐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자, 매는 먼저 맞는 것이 낫다. 어떻게 보면 자, 앞으로 서서히 이렇게 어렵게 진행하는 것도 괜찮은데 특히 이 용어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죠? 자, 이 용어 같은 것들은 어떻게 보면 지금 당장 배워두시는 것이 앞으로 설명할 때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뭐투부정에서 명사자 용법이라는 것이 있다라고 이렇게 한번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일단 들어보셨다는 것은 친숙해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나중에 그것들을 설명하게 되면, 강사가 설명하게 되면 아, 친숙하다. 들어봤다는 것이 그 내용을 파악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갑자기 이렇게 많은 내용들이 나왔다고 두려워하시지 마시고 지금 저 장코치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부분은 자, 요런 것들이 있다. 외워 주십시오. 어떻게 외웁니까? 녹음해서 외워 주십시오.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죠? 녹음해서 외우면 누구나 외울 수 있습니다. 그죠? 녹음해서 따라 해 봅시다. 명사류에 뭐가 있습니까? 이게 녹음해서 명사대, 명사동, 명사공, 명사, 대 명사 동명사, 명사군, 명사절, 투분사대, 명사용법 몇 가지가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자신감이 계속 올라오게 될 것입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자, 명사, 명사, 아까 우리... 지난 시간에 설명했죠, 그죠? 명칭, 혹은 자, 명사류의 의미에는 뭐가 있죠? 뭐뭐 미음, 뭐뭐것뭐뭐 뭐뭐 기, 뭐뭐 라고, 뭐뭐 다고 다섯 가지가 있죠, 그죠? 그렇게 된 명사예요, 그죠? 대명사는 뭐냐? 대명사는 어떤 사람이나 물건을 대신하는 말이에요 자, 제 이름이 장길성이라고 합니다, 그죠? 제 이름을 장길성이라고 하고 저는 누구냐면 나라고 합니다, 나 자, 당신은 누구냐면 너라고 해요, 그죠? 이게 대명사예요 저기 에어컨이 써 있는데 에어컨을 어떻게 보냐면 저것 이렇게 얘기해요. 왜 에어컨을 나놓고 저것이라고 부릅니까? 우리가 대, 그 명사를 대신해서 칭해준 걸 대명사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죠? 자 동명사는 뭔가 하면 자 우리 아까 가다 했죠, 그죠? 근데 가다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가기 이렇게 변했죠, 그죠? 가는 것 이죠. 자 동사가 명사화된 것이 동명사예요. 그러니까 동사에다가 자, 고이라면 동사 가다라는 뜻인데, 만약에 고우잉이 돼버리면 이게 동명사라고 합니다. 그죠? 가는 것, 가기, 감이돼요 자, 동명사 이해하시겠습니까? 아, 여러분, 앞으로 천천히 동명사 설명해 드릴 거니까, 전혀 걱정하지 마십시오. 대충만 설명합니다. 그죠? 자, 다음은 명사구, 자 명사구라는 거는, 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한 개의 단, 그한 개의 낱말을 단어라고 합니다. 근데 낱말이 두개 이상 그러니까 세개 혹은 네개 이렇게 이루어져서두개 이상의 단어가 엎쳐진 말 예를 들어서 아름다운 꽃 이러잖아요 그죠? 자 아름다운은 형용사죠, 꽃은 명사죠, 그죠? 자 명사로 끝났기 때문에 두개 낱말이 연결됐어 명사로 끝났기 때문에 이걸 명사구라고 합니다 구자 구란 말 그죠? 자 쿨한 말 조금 있다 다시 배울 겁니다. 그죠? 들어보셨죠? 들어보셨습니다. 자 명사 절이라고 했습니다. 절은 자 절이라는 것은 어게 보면 한 개의 완성된 문장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절한개 뭐 문장 속에서는 반드시 주어가 있어야 돼요. 그죠? 서술어가 있어야 돼요. 가장 기본적인 골격이 주어 서술어예요자 나는 가르친다 이게 문장이거든요. 나는 배운다 자, 이게 문장입니다. 그죠? 그럴 때 이렇게 명사절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리고 투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라고 했는데 사실 이투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은 동사에다가 투를 붙여서 이투 고우해도 나중에 배울 텐데 가는 것이 될 수가 있어요. 물론 이게 가기 위하여도 되고 뭐 갈만한 뭐 가러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가는 것,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투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 돼요. 투 부정사라고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신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그죠? 근데 중요한 것은, 올은, 아, 오늘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몇강 후에 투 부정사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것입니다. 투 부정사 들어보셨습니다. 그죠? 한번 들어보셨다는 것은 친숙해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다음 시간에 들으면 익숙해져서 쉽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죠? 자, 이게 몇 가지다? 자, 여섯 가지다. 자, 기억해 주십시오. 여섯 가지입니다. 자, 두 번째. 형용사류. 자, 형용사류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자, 적어 보겠습니다. 그죠? 자, 형용사. 현재 분사. 과거 분사, 형용사 구, 형용사 절, 투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 몇 가지요? 여섯 가지. 여섯 가지. 자, 명사류에도 여섯 가지, 형용사류에도 여섯 가지입니다. 그죠? 뭔가 이래 구조가 쓰잖아요. 그죠? 자, 형용사류에도 이렇게 많은 것들이 파생돼서 나옵니다. 자, 어려워하지 마시고, 친숙해지시면 됩니다. 그죠?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자, 형용사는 기본적으로 뭡니까? 명사를 꾸며주는 기능입니다. 그죠? 아름다운 꽃, 자, 예쁜 아가씨. 자, 현재 분사는 뭘까요? 현재 분사 여러분 혹시 들어본 적 있습니까? 자 현재 분사할 때 우리 진행형, 그러니까 현재 진행형이라고 들어본 적 있습니까? 현재 진행형은 비동사 플러스 동사 ing라고 이렇게 설명하는데 거기서 비동사 플러스 동사 ing가, 그러니까 동사 ing 부분이 사실은 이 현재 분사예요. 어떻게 보면 동명사하고 구조는 똑같은데 그걸 현재 분사로 갑니다. 그니까, 러 문장 속에서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과거 분사라는 건 어떤 게 있습니까? 과거 분사는 어떤 거죠? 자, 우리 옛날 학교 다닐 때, 자, 지금도 학교 다닐 수 있지만, 자, 뭐, go, went, gone. 뭐, 현재, 과거, 과거 분사. 뭐, pp.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그죠? 예? 네? 뭐, eat, ate, eaten. 자, eat, ate. 이튼, 자 현재 과거, 과거 분사할 때, 이 과거 분사를, 여기서 과거 분사가 등장해요. 과거 분사를 어떤 기능을 하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수동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나중에 배울 텐데, 수동태가 비동사 플러스 과거 분사예요. 수동태가, 그렇죠? 수동태는 이렇게 당하는 개념을 갖고 있거든요. 때리다 이러면 능동이고, 내가 누군가한테 맞았다 이러면 수동이라는 개념이에요. 그 수동을 취할 때는 비동사 플러스 과거 분사를 취하는데 자 여러분 들어 보셨죠? 자 요거는 적으실 필요 없습니다. 자 요거는 적으실 필요가 없. 자 형용사구 동일합니다. 자 명사구와 동일합니다. very beautiful. 자 매우 아름다운 이렇게 자 r y 는 매우라는 것은 부사예요. 명사 아니고 형용사이고 아니고, 동사 아니고 그러니까 부사죠. 그 매우. 아름다운. 자언으로 끝났으니까 형용사죠. 그죠? 어떤 두 개의 난말 이상이 명사로 끝나면 명사구, 형용사로 끝나면 형용사구라고 합니다. 자, 형용사절. 자, 형용사절. 아까 우리 명사절이 나왔죠. 그죠? 자, 명사절은 해석이, 우리 명사의 의미에는 뭐가 있습니까? 자, 뭐, 뭐, 미음, 뭐, 뭐, 것, 뭐, 뭐라고, 아, 뭐, 뭐, 기, 뭐, 뭐라고, 뭐, 뭐, 다고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죠? 그 문장 속에서, 자, 나는 그가 학생이라고 생각한다 이러면 나는 아 그가 학생이라고 가요. 명사절이 되는 거예요. 왜? 명사 어미로 끝났으니까. 그죠? 자, 보세요. 나는 그가 거기에서 일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래요. 자, 그가 거기에서 일하고 있는 것을 이랬습니다. 그죠? 것으로 끝났죠. 그죠? 그리고 목적격 교사, 어리 붙었는데, 자, 문장이 이렇게, 그가 거기 그곳에서 일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이게 뒤에 종속절이 명사절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해됩니까? 자, 그런데 이 형용사절은 우리가 나중에 관계 대명사를 배우게 될 겁니다. 관계 대명사는 앞에 있는 선행사를 뒤에서 이렇게 수식해 주는 건데, 이 선행사가 명사로 이루어져요. 명사를 어지기 때문에 뒤에 있는 형용사절이 명사를 꾸며주는 게 형용사의 기능 맞죠? 그죠? 관계대명사절은 무조건 형용사절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관계대명사는 해석이 언으로 된다는 걸 여러분이 배우게 될 것입니다. 자, 다음,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 이것도 어떻게 보면 동일합니다. 그죠? 이거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은 해석이 자 미음, 걷, 기라고, 다고로 해석되면 명사적 용법이고 투어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은 뭐뭐 니언, 뭐뭐의, 뭐뭐 리얼로 해석되면 투어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입니다 여섯 가지 그렇죠? 자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형용사, 현재 분사, 과거 분사, 형용사구, 형용사절, 투어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 여러분들 이거 암기하실 때 절대 순서 뒤바뀌지 마십시오 그죠? 여러분, 구구단 순서 뒤바꾸면서 외울 수 있습니까? 자, 기본기라는 것은 체계를 갖고 암기해버리는 것입니다. 순서 뒤바꾸지 마시고, 녹음하실 때도 정확하게 하시고, 답변하실 때도 정확하게 하십니다. 죠 형용사류에는 다시 따라해보겠습니다. 형용사, 현재분사, 과거분사, 형용사, 구형용사절, 투부정사, 형용사적용법 6가지가 있다. 자, 따라해보십시오. 네, 잘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자 동사류가 있습니다. 동사류. 아 부사류부터 하겠습니다. 부사류, 자세합니다. 자 부사류, 자 우리 명사류, 형용사류, 부사류 배웠습니다. 그죠? 아, 동, 아 명사류, 형용사류 배웠습니다. 그죠? 자 부사류에는 아, 기본적으로 자 부사, 부사구. 부사절, 전치사구. 자, 에, 에, 전치사구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지. 자, 네 가지. 자, 여섯 가지, 여섯 가지, 네 가지. 기억하시죠, 그죠 명사 류에 뭐가 있는지, 형용사 류에 뭐가 있는지. 자, 부사구에 네 가지가 있습니다. 부사, 부사구, 부사절, 전치사구. 아, 한 가지 빠졌네요, 그죠 자,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투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자, 다섯 가지. 자, 그러니까 여섯 가지, 여섯 가지, 다섯 가지네. 그죠? 부사, 부사구, 부사절, 전치사구, 투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여러분, 부사이라면 아직도 약간은 좀 미심쩍은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자, 부사는 기본적으로, 자, 여러분 옆에,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은 뼈대를 이루는 구조라 했습니다. 우측에 적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노트 우측에. 여러분, 좌측에는 제가 꼭저으라고 그 어떤 내용을 말씀드릴 때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죠 여기다 좌측에다 뭔가 한 가지 내용을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좌측에 자, 별표를 하나 쳐 주세요. 자, 별표를 하나 쳐 주시고 자, 이게 화면에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자, 별표를 하나 쳐 주시고 잠깐만요. 자, 부사류는 자. 자, 오형식의 어형식에 들지 못하며, 자 프리랜스이다, 자 프리랜스이다. 자이좀 어떻게 보면 좀 쎄랜 되지 못한 내용을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자 여러분들 부사 이러면. 자, 우리, 그 뭐, 옛날에 그, 그 계급제도, 그 과거의 역사 속에 보면 그 신분계급제도가 있죠, 그죠? 자, 뭐, 저 귀족이 있고, 그 평민이 있고, 그죠? 뭐, 상민,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천민도 있다고 그랬는데, 자, 부사류는 일단 기본적으로 그 계급 속에 들어가지 못하는 천민에 속해요. 그 오형식,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언어를 배운 데 있어서 오형식이라는 기본적인 구조, 틀이 있는데, 나중에 배울 텐데 오형식에 전혀 영향을 주지를 못해요 부사는 그리고 항상 어떤 뭐 위치도 제한이 없어요 모든 문장 명사는 뭐 이렇게 주어에 위치해야 된다 목적어에 위치해야 된다 보어에 위치해야 된다 이런 말이 있는데 부사는 어디에 위치해야 된다는 이런 뚜렷한 어떤 그 배정된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프리랜서이다 이런 말을 씁니다 그죠 부사는 기본적으로 동사를 수식합니다. 아, 그걸 여러분들 일부러 굳이 적지를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빨리 이러면 저 품사가 뭐죠, 그죠? 명사 아니죠, 그죠? 형사 아니죠. 동사 아니죠. 아, 맞습니다. 부사입니다. 그죠? 빨리 달린다. 읽어 보시오 빨리 달린다. 이렇게 되니까 저 부사는 동사를 수식하는 는 기능을 기본적인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굳이 적으시지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죠? 대신에 여, 여러분들 이 부분은 좀 생각을 해 주십시오 부사류는 5형식에 들지 못하며 뭐라고요? 프리랜서이다 이거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럼 이쪽으로 넘어 오겠습니다 자 부사 자 부사 우리 아까 했었죠 그죠? 명사 아니고 형용사 아니고 동사 아니고 부사다 빠르게 행복하게 빨리 내일 모레 시간을 나타내는 것들 자 부사 구도 자, 두 개의 낱말 일상이 모였어요 자, Very quickly. 그죠? 매우 빠르게. 이렇게 됩니다. 빠르게. 이러면 부사거든요. 두개 단말 이상이 모여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걸 구라고 합니다. 자, 절. 자, 우리 명사 절이 있었죠? 형용사 절. 형용사 절은 관계대명사 절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부사 절도 있습니다. 이 부사 절을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오형식에 들지 못합니다. 따로 놓고 생각합니다. 항상. 주절하고 상관없이 따로 생각합니다.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치사구라고 있는데, 자 우리 전치사구 이러면 뭡니까 자, 뭐 나의 방 안에 이러면 자 in my room이잖아요, 그죠? 자 in my room, 이 그러니까 전치사 뒤에 이렇게 명사가 오는 경우가 있어요. 왜? 전치사 뒤에 명사가 오는 경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게 그러니까 해석이 떻게 나의 방 안에라고 이렇게 전치사로 끝나요 해석이. 이런 것들을 전치사구라고 그러면서 부사구라고 얘기해요 그 전치사구는 일종의 부사구예요 사실은 그이 전치사구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뭐 대구에 이러면 투 대구고 자, 광주에 이러면 투 광주고 그죠뭐 인천에 이러면 뭐인 인천, 투 인천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걸 전치사구라고 하고 투 부정사의 명사적용법은 나중에 배우겠는데 자, 우리 명사적용법, 형사적용법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이라고 나중에 배울 것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자 만약에 투고우가 아까 명사적 용법에서는 가기라고 해석되지만 형용사적 용법은 해석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갈만한, 뭐갈 이렇게 해석돼요 부사적 용법에서는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똑같은 형태인데 가기 위하여, 가도록, 뭐 가러, 먹으러, 뭐 보러 이렇게 목적을 나타내는, 그,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은 목적을 나타낸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몇 가지요? 다섯 가지. 부사, 부사구, 부사절, 전치사구,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여섯 가지, 여섯 가지, 다섯 가지입니다. 자, 다음 한 가지 남았죠? 다음 동사류입니다. 자 동사류. 자 동사류에는 동사, 동사구, 조동사구, 복합동사구. 자, 네 가지가 있어. 다시 여섯 가지, 여섯 가지, 다섯 가지, 네 가지입니다. 그렇죠? 순차적으로 내려오네요. 여섯 가지, 여섯 가지, 다섯 가지, 네 가지. 자, 자 답변 한번 해볼까요? 명사류에 뭐가 있죠? 자, 명사, 대명사, 동명사, 명사구, 명사절, 투부정사 명사용법. 절 형용사류에는 뭐가 있죠? 형용사, 현재분사, 과거분사, 형용사구, 형용사절, 투부정사, 형용사적용법. 부사구에는 뭐 있죠? 부사, 부사구, 부사절, 전치사구, 투부정사의 부사적용법. 자, 동사구의 연구가 있죠. 동사, 동사구, 조동사구, 복합동사구. 근데 사실 여러분 동사류를 지금 하고 있는데 자, 동사류에서 동사, 동사구, 조동사구, 복합동사구. 동사의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언어에 있을 때. 그러니까 대부분의 우리 학교 다닐 때그 영어를 포기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경우는 이 동사에서 포기하게 됩니다. 동사를 이해하는 부분이 결코 쉽지가 않아요. 그 동사는 주로 문장 가운데서 어떤 기능을 하는가 하면 서술어를 만들어주는 기능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서술어에, 자 주어 다음에 서술어가 오는데 서술어에 동사가 한 개만 쓰이면 그큰 문제가 없을 텐데 그냥 단어만 열심히 외우면 그 어떤 해결 방안이 나올 텐데요. 문제는 이거 구 형태로 온다는 거예요. 구 형태로. 동사 구, 조동사 구, 복합동사 구,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서스로가한 문장 속에서 서스로가 차지하는 부분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70%가 넘는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프로그램 가운데서는 서스로를 이해하는 부분, 그 프로그램 내용이 굉장히 방대한데, 이 부분을 이번 기본기 다지기 훈련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반드시 끝을 보셔야 됩니다 이거 끝을 못 보시면 여러분들이 결코 리딩을 할 수도 없고 라이팅을 할 수도 없고 리슬링을 리스, 할 수도 없고 스피킹을 할 수도 없어요 이 부분 반드시 정복하셔야 됩니다 <웃음> 자 여기서 동사구라는 거는 자 이거 적지 않으셔도 됩니다 적지 않으셔도 되는데 예를 들어서 동사구는 자, 동사 플러스 투 플러스 동사 자, 스스로 부분에 주어 다음에 서스로가 나오는데, 서스로 다음에 이렇게 서술의 형태를 띄는 경우 그 동사들이 많아요. 그 그러니까 동사와 동사는 이렇게 같이 붙여쓸 수가 없고, 예를 들어서 자, 뭐. 나는 치킨을 먹고 싶다. 이렇게 하면, I wanna eat chicken. 이거예요. I want to eat chicken. 그러니까, want란 동사와 eat란 동사를 연결시켜주는 것이 to인데, 사실은 이 부분이 to 부정사예요. to 부정사. 여러분들 나중에 배울 텐데, 자, 이거 적지 마십시오. 그냥 이런 것이 있다고 받아들여 주십시오. 자, 이게 서술의 경우에 쓰이는 경우가 있고, 조동사구라는 것은 조동사 플러스 동사의 형태로 서술어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조동사 연날에표현 적이 죠 그죠? 조동사 다음에는 어떤 동사가 옵니까? 네, 원형 동사가 온다. 들어본 적 있습니까? 자, 이거 적지 않으셔도 됩니다. 나중에 설명해 드릴 겁니다. 그죠? 자, 조동사 뭐 can 있고 will 있고 뭐 have to가 있고 그죠? may, should. 그죠? 뭐 그런 것들 많이 있어요. 그죠? 자, 조동사 다음에 원형 동사가 오는 이 구를 조동사 구라고 합니다. 구가 뭡니까? 두 개의 낱말이상그 요거는 세 개의 낱말이죠. 이거 두 개의 낱말이죠. 또 나중에 보면 복합동사구라고 나와요. 복합동사구는 동사에다가 전치사까지 이렇게 붙어 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비동사 플러스 형용사, 류플러스 전치사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나중에 자, 여러분 들어보셨죠? 복합동사구. 자, 한번 읽어볼까요? 복합동사구. 처음 들어보신 분들 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동사류에는 동사, 동사구, 조동사구, 복합동사구 네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자, 다음은 자 구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1번이 단어고 2번이 품사고 3번이 기본사 품사고 4번이 기본사 품사류라고 했습니다. 그죠 5번이 구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구가 뭐라고 했죠? 자, 구는 아까 설명드렸죠. 그죠 자, 두 개의 단어 이상이 모여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을 구라고 합니다. 자, 구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한번 볼까요? 자, 명사 구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자, 이거 다 적어 주십시오. 그죠? 자, 형용사 구가 있습니다. 세 번째 부사구가 있습니다. 네 번째 동사구가 있습니다. 자 구, 자 구란 두개 단어 이상 두개의 어, 두 단어 이상이 모였어 어떤 의미를 가진 것을 구라고 합니다. 자 명사구는 어떤 게 하나면 당연히 두개 단어 이상이겠죠, 그죠? 자 적어 보겠습니다. 자 해석이 자, 명사구라는 거는 해석이 명사로 끝나면 자, 적어 주십시오. 명사구이다. 자, 명사구이다. 해석이 명사로 끝나면 자, 명사구이다. 이렇게 적어 주십시오. 자, 이거 뭐 지금 당장 여러분들한테 상세하게 설명할 필요는 없는데 자, 해석이, 예를 들어서, 자, 저 아름다운 여인이라면, 자, beautiful woman이지 않습니까? 그죠? 자, beautiful, 아름다운이라는 형용사고, woman이라고 하는 거는, 자, 여성이라는, 여자분이라는, 그랬던 명사인데, 그죠? 해석이 아름다운 여성, 그러니까 여성으로 끝났기 때문에, 명사구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오케이? 자, 두 번째, 형용사구, 동일합니다. 다시, 형용사구는 뭐라고요? 해석이 형용사로 끝나면 형용사구이다. 자, 빠르게 적어주십시오. 자, 예를 들어서 자, very beautiful 이런거죠. very 가는 아까 부사라고 했습니다. 그죠? beautiful은 아름다운 이란 뜻을 가진 형용사입니다. 그러니까 해석이 매우 아름다운으로 끝났기 때문에 형용사구라고 합니다. 자 부사구는 동일합니다. 그죠? 해석이 부사로 끝나면 부사구이다. 자다적었습니까자 해석이 부사로 끝나면. 자 빠르게가 뭡니까? 빠르게 quickly. 자 이렇게 돼요. 그죠? 어 fast 이렇게 하는데. 자 very quickly. 자, very는 부사예요. 매우란 뜻이고요. 매우. 자, quickly, 하는 것도 빠르게 이래고 부사. 두 단어 다 부사네요. 그죠? very quickly 이래고 매우 빠르게. 뭐, 그는 음식을 매우 빠르게 먹는다. 뭐, 이렇게 할때 매우 빠르게가 부사구가 됩니다. 자, 부사구는 부사류는 O형식에 들지 못하고 프리랜스라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자, 들어보셨죠? 두 번째 듣는 것이 될 것입니다. 자, 동사구는 자, 해석이 동사로 끝나는 것이다. 똑같겠죠? 그죠? 자, 모두가 해석이 뭐뭐로 끝나면 뭐뭐구입니다. 그죠? 어. 동사구에 어떤 게 있다고 그랬죠? 자, 동사구에 자, 동사, 투동사, 조동사 플러스 원형동사. 그리고 비동사 플러스 형용사류 플러스 전치사 이를 복합동사구라고 있습니다. 그거 여러분 적지는 않았죠. 그죠자 자꾸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들어보시면 친숙해지다 보면 익숙해지다 보면 때가 되면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자, 여러분. 자, 6번 자 6번은 절이라고 합니다 절 자, 여러분 아까 절이라고 간단하게 설명드렸는 적이 있는데 자, 절은 기본적인 문장을 이루는 어떤 형태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장 속에서는 반드시 주어가 있어야 돼요 스스로가 있어야 돼요 사람 가운데 머리가 있고 다리가 있잖아요, 그죠? 머리 없는 사람 본적 없죠. 그렇죠? 그 문장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생명체라고, 생명체라고 본다면 문장 속에서는 반드시 주어와 서술어는 있어야 돼요. 필요에 의해서 목적어나 보호나 부사류가 따라올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주어와 서술어가 없는 문장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절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주어와 서술어가 자 들어 있는 자 하나의 문장을 절이라고 합니다 하나의 문장 자 이렇게밖에 설명할 수가 없겠네요 그죠 주어와 서술어가 들어 있는 자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절자이 절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 자 기본적으로 두 번째 우리가 과정을 다뤄야 될게 오형식입니다 오형식 사실 오형식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굉장히 짧은 기간 동안 너무 좀 안이하게 대하고 넘어갔던 경우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선생님이 이렇게 가르쳐 죠그죠 그렇죠? 5형식은 뭐 주어 스스로, 주어 스스로 보호, 주어 스스로 목적어, 주어 스스로 간접 목적어, 이런 게 있다. 외워라! 이래갖고 다음 시간에 오면 선생님이 물어봅니다. 4형식이 구조가 어떻게 되죠? 주어 스스로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5형식이 구조가 어떻게 되지? 주어 스스로 목적어, 목적격 보호. 외워서? 오케이. 됐어. 진도. 다음 넘어가. 자, 이런 식으로 넘어갔는데 사실은요 제가 5형식을 사람들에게 가르쳐보면서 진짜 모르시더라고요. 이 5형식을 알면 5형식을 제대로 아시는 분은 반드시 스피킹을 하고 계신 분이에요. 5형식을 제대로 아시는 분은 진짜 뭐 영자신문 같은 걸 마음껏 읽으실 수 있는 분이에요. 라이팅은 기본이고 그렇죠? 리스닝도 기본입니다 오형식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국 사람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오형식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영어에 제대로 접근하지 못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많이 하게 됐어요 자 다음 시간에는 오형식에 대해서 배울 텐데 자 오늘 절로 마지막을 끊겠습니다 그렇죠? 자 절에 그 제가 아까 자 우리 명사류에 보면 명사절이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형용사 류에 보면 형용사 절이 있다고 했어요. 부사절에도 부사절이 있다고 했습니다. 동사 류에는 동사절이라는 거 없어요. 그죠? 동사는 구만 존재합니다. 동사 류에는 동사절이 없어요. 그죠? 자, 절은 예를 들면 어떤 게 있나 하면, 자,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이 있습니다. 자, 이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명사절은 명사류에 속하면서 나중에 배울 텐데, 주어와, 자, 형식에서 주어와 목적어와 보호를 만들어주는 기능을 합니다. 명사절은. 자, 적으실 필요 없어요. 나중에 설명할 겁니다. 주어와 목적어와 보호를 만들어주는 기능을 하는 것이 명사절입니다. 형용사절은 관계대명사를 끌면서 앞에 있는 선행사를 수식해주는 관계대명사 절을 형용사 절이라고 합니다. 부사 절은 자 저쪽에 보면 자 여러분 안 보이실 텐데 아 우리 아까 적었던 거그죠 부사류는 5형식에 들지 못하며 프리랜서이다. 아뭐 천민이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예? 천민이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부사 절에 대해서 나중에 배우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기본적인 부분들이 끝났네요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아마 한 가지를 다음 시간에 덧붙여야 될것 같아요 오형식에 보면 기본적으로 7번에서 품격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오형식에 사용되는 그 품격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바로 설명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오형식에 설명하고 들어가겠습니다 그렇죠? 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보면 사실 진도 내용은 많이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광의 어, 어, 내용은 많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처음 듣거나 생소하게 느끼거나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자, 아까 얘기 말씀드렸다시피 자, 어차피 맞을면 한번 빨리 맞는 게더 좋을지도 모른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진도가 많이 안 나갔을 동안에 녹음해서 여러분 자꾸 들으면 암기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꼭 암기해 주시고 다음 시간에 수업 시작할 때 바로 다시 다 복습해 드리고 암기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커트라인 기준이 몇 점이라고 했었죠? 90점입니다. 여러분들 90점을 반드시 넘기셔야 됩니다. 그최점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이게 최선입니다. 90점이 넘지 않으시는 분들은 3개월 과정이 끝나고 났을 때 불평할 혹은 불만을 표출할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90점이 넘었는데도 계속 9 0점에 넘었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 아, 저를 불평하셔도 좋고 어떻게든 괜찮습니다 여러분 꼭 복습 열심히 해주시고 장코치와 함께 끝까지 함께 가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